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종지와 사은사여 삼합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